나는 안빠진다 오히려 내가 가지겠스 어머야 윈체샷 이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사가 그때 안되더라고요 이사를 갈수 있는데 3개월치 월세를 이제 드리고 가야 돼서 그래서 그냥 그 이거 나중에 이사갈 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오 방망이가 확실히 무지간네그래서 기존에 살던 집을 장만했죠 이거 개가오죽구 나온다 나왔네 아, 아. 왜케 잘해요 우아 근데 정민형 너무 잘하는데? 똑같아요. 예. 집은 그대로고 일단 여기서 하다가 기회되면은 뭐 내년이나 이래 이제 이사갈 생각해야죠. 보런 느낌? 순위. 테스트 해봤습니다. 네, 테스트 해봤는데 직접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는 못 들어봤고 그 스피커 볼륨 최대로 해가지고 그렇게는 해봤죠. 영상은 계속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늦으니까 제가 3월부터는 낮 방송 조금씩 했거든요. 3월 중순부터 2월은 거의 아예 쉬었고 나랑본다 어 뭐야? 피요 뭐야? 피가 왜.. 아 맞았나? 기계한테? 자까공샷 아이고, 중호가나 나이스. OS님, 안녕하세요. 유변영 형, 하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제대로 다시 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비 같은 것도 싹다 바꿨고, 거의. 마우스, 뭐, 이런 거 빼고는. 키보드도, 바꿨어요. 또, 운 좋게 또, 알루미늄 키보드라고 선물 받아가지고, 적응하니까, 고점 잘 나가는 듯. 뒷비건안 가도 괜찮을 것같은데왜안 죽어 11시 11시 왜안 죽어? <웃음> 왜안 죽노? 우와 아이고 세해 형님 어서오세요 에드블룸 감사합니다 아니 11시 못 맞지 않았냐 방금? 왜안 죽노? 어떤거요 아아아형 그래도 구독은 꾸준히 유지해 주셨네요 나이스 그러니까 알람은 지울 수가 없고 알람 은끌 수가 없고 이제 대신에 오는거는 바쁘니까 알람 끄기만 하는거 뜬거만 지우는거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아 근데 방금은 팔 맞았나 소리가.. 검사 아, 짝 뭐야.. 어.. 저거 나온 줄알 그, 그? 아.. 개고만 가고싶은데.. 오우 야야야 오우 흔들려나왔어요 이형 방탄인데? 아니다. 어 그래도 형 알람 설정 다 해놓으셨네. 그런 거에 귀찮은데. <웃음> 진짜 저도 구독해놓은 목록 중에. 찐으로 좀 자주 챙겨보는 거 아니면은 알람은 사실 키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근데 공격이 점수가 이게 너무 갑자기 올라간다. 개구마한번 더. 탄을 쏘지 풀로 채워주고. 개그라번 불만한데 안 보네. 나 죽었다. 와, 방금 뭐야, 탄. 쓰고 이네 어, 예, 채수. 주님 안녕하세요. 도움요? 어, 아 방금 또왜막 외마... 다리 맞았나? 아, 진짜요? 아이구야저왜 어, 이렇게 기호신노 <웃음> 주음발이다 주아발아 아, 양각이네 와 이거 svs면 한발 쐈겠다 그쵸 백업이 좋네요 지금 대현님만났하세 응? 그러니까 형 한번씩 생각나면은 그냥 한번씩 재미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막 거창하게 어 이번에 복귀했다 접었다 이런거 보다는 생각날때 한번씩 하는거 아 그렇긴 하지 아무래도 진영형형 형 아이디 할때 형도 좀 많이 그때 하셨었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새는 이제 시청자분들 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드리는 게 그냥 뭔가 이제 그렇더라고요좀 전체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좀 유익한 느낌? 그러니까좀 골고루 그리고 또뭐 집중해야 될때또 집중 그 미션 주신 분들도 아이디 쓰고. 일단 그렇긴 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제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맨날 똑같은 아이디만 쓰면은. 어, 뒤치기 둘 워낙 그 제재가 많으니까. 뭐, 뭐안 된다, 뭐안 된다, 이게 많으니까. 시청자분들 아이디 쓰면은 처음에 이제 제가 뭘 하든 이제 상, 관계에 없거든요. 그니까. 어떤 방에서 게임하든 좀 편하게 할수 있어가지고 자 일단 느낌 좋습니다. 미사아 미성 21킬까지 8킬 남았지 방급하나 아깝네 어, 껌딱지형 근데 가스 에이스 아닌가? 기계 왜 이리 많아? 나는 안 빠진다. 오히려 내가 가주겠어. 야가 가주겠어. 안 돼! 기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그런 것 같아요. 고정 아이디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형 진짜 이게 뭐 장기적으로 뭐한달 안에 어떤 캐리가 어떻게 만들기 고뭐 그런 거 아니면은 좀 요새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요새 그리고 스포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형도 이제 아시겠지만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미션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뭐, 킬 미션이나, 뭐, 스나 미션, 요새. 그 정도? 아니면, 뭐, 저희. 어, 뭐야! 그냥 오신다고, 이거? 힘 보았나? 뭐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제발, 살려죠 와, 방들 어이, 정민이야. 혼자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길 나왔다. 배그요, 배그 안 하지 않나? 깔떨듯 제가 형한 11월, 12월, 1월달에 한창 알고리즘 때문에 방송 많이 봐주셔가지고 그때 스포에 좀 올인했거든요. 조만간에 이제 좀손좀 좀 풀고 다시 하긴 해야죠. 다시 좀폼좀 좀 올려야죠. 이길로갔다이 길. 이방야 어, 어, 어. 윈체샷 이 방이 방네 방이 방이 방이 방이 방이 방이 방이 방이 방이 방이 방 좋았다. 아 이거 지중했으면 잠깐 박빙 갔으면 30킬 갈만했는데 미션 나 있다 성공 이분 잘하시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 어, 그래도 두 판만에 성공했다잉 키를 힐을... 키.. 키설정.. 어 엔터가 안쳐지노 바꿀 수 있지 않나? 뭐야 방임소리.. 오? 자 방임 또갑니다이 시원하게 포가나? 뛰어나 누가.. 이제 템을 말 까노? 아군이 자 일단 나이스 아니, 깔끔하게 미션 성공 박빙갔으면 아쉽네 이거